우리야, <웃음> 이거 집을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? 어? 어? 우리야, 이거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알았지? 이거 집 어떻게 세워놨대? 이거는 여기가 아니라, 울리야 여기 있는 거야, 울리야 집은 여기 있는 거라고 <웃음> 야, 나 나갔다 온 사이에 저걸 막 부셔놨는데 막 <웃음> 아. 어. 이거 해줘 <웃음> 잘하네 숨좀 쉬어 올려 왜왜 <웃음> 왜? 자, <왜>? 어? 그렇지. 자, <웃음> 됐됐 <웃음> 응? 안가? 오, 아, 던지니까 동시에 가? <웃음> 너무 빠른 거 아니야, 우리야? 우리한테 내가 선물을 줄게. 이게 뭔지 알아? 우리 어? 좋으라고 몸에 좋으라고 뭐 비타민 뭐 이런 거더라, 영양 영양제. <웃음> 예, 한분테마 어, 이거 냄새 맡으니까. 먹어봐. 야, 왜 쟈니깐기 야왜 뱉어 야 뭐? 어왜 뱉어 야왜뱉왜 야, 뱉... 뱉어 야 이거 야왜 뱉어 어, <웃음> 왜 했지? 왜 자꾸 배터왜배 배터 왜 자꾸? 음, 잘 먹네. 뭐 아, 너무 커? 아, 너무 크구나. 잠깐만. 이게 컸어? 어, 아주 애기구나, 올리. 야, 먹어. 아, 잘 먹네, 올리. 음, 너무 컸구나. 야. 여기, 여기, 여기, 올리. 그렇지. 야, 너무 컸어. <웃음> 어, 야, 여기 또 있다. 마지막 한톨 까지 그렇지 그렇지 야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갑자기 네가왜 거기 있나 싶지? 잘 먹었어 올리